네, 안녕하세요. 버퍼트 조절입니다 어, 이번에 또 칼리 리눅스 2022년도 세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항상 요것을 이제 칼리 리눅스가 새로 나오면은 어, 저는 신속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려 줄 의무가 있죠. 자, 이번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 2022년도에서 이제 우리가 1분기에 한 번씩 릴리즈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엔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제 도구들이 이제 추가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나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새로운 커널들을 업데이트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움을 어 칼리 리눅스 에서 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기 정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될 건데 현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디스코트 하고 그 다음 테스트랩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두가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음,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채팅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사용 소통을 할때 하나로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리 니누스 쪽에서도 그 디스코트를 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팅방 들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버를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랩에 대한 환경들을 또 제공합니다 이건 뒤에서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칼리 리눅스의 새로운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정보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스코트 서버에 관련된 부분들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칼리닉스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같은, 이제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좀 받고, 좀 칼리닉스의 이제 변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고 싶다. 음,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부터 이제 IRC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뒤쪽에 왜 디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냐. 물론 이런 거에 대한 환경 변화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들을 여러분 그 자기도 도입을 했다 이런 의미로 좀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ir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히 irc 라고 한다면 좀 옛날 사람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저도 제가 보험 시작할 때도 irc 가좀 있었는데 보안 커뮤니케이션 국내도 IRC를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사실 지금 IRC 한다고하면 사람들이 캐스천 하죠 어 그게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 할 정도로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카카오톡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뭐 IRC 사용했던 사람들을좀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은 많은 커뮤니케이션 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코트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좀더더 더 이제 좀 변화를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리눅스의 그런 여러분들 도구 자체는 변 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요 시간대에 한번 또 이제 어 이야기를 해주겠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좀 세미나 처럼 좀 이야기를 해줄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테스트 랩인데 오늘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모이웨킹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고 을 있죠 음, 그 다음에 어 내부적으로 뭔가 자사 서비스들을 대량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약점 분석할 때 이제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웨킹 때도 뭐 많이 사용하고 을 있지만은 사실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에서 굉장히 대, 그대 대량의 어떤 서버들을 점검을 할때이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자동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이다 또는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이 칼리 리눅스 라는 것을 처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될때 사실 모이킹에 대한 테스트 랩들을 구성하려면 조금 귀찮아요 사실 뭐요즘 많이 편해지긴 편해졌습니다 뭐 토커 컨테이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설치할 때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 괜찮은데 사실 이것조차도 좀 귀찮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리디누스가 준비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귀차니즘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dv w a 라고 하는 거 주시샵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dv w a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이렇게 그 출판에 어 나중에 이제 출판 그책책쓸때그한 과정에서 DVW 앱으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d v w 좀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강의할 때 이제 강사님들이 DVW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웬만한 보안 책에서는 다 요거 환경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얘는요. 근데 이제 주시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OWSP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런 테스트 환경인데 사실 이 환경이 되게 좋아요. 네, 좋고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 얘는 업데이트 안 해야죠. 예, 지금 업데이트 거의 죽었죠. 근데 얘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WAB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샵 같은 경우나 이런 o w s 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칼리 링스에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된다. 라고 써 있지만 은 여러분들이 요것들을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은 칼리 리눅스 랩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칼리 리눅스 랩스 라고 하는 것들 여기 이제 메타 패키지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은 요런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로 어떤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어떤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리 리눅스 랩스 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버추얼박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버츄얼 박스를 머신 버츄얼 머신을 사용하시던 버츄얼 박스죠 버츄얼 박스를 사용할 때나 v m 을 사용한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고 불러오시면 저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 뭐 제거 기존 영상들을 보시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불러오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항상 설치할 때는 수도 apt 업데이트 라고 해서 저장소를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업데이트에서 저장소만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만 이제 최신 버전들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 랩스라고 하는 것을 수도 apt install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다 저장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소가 다 업데이트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그 다음에 요것을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량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랩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설치가 될 겁니다. 뒤에도 업에서 업데이트 잘 했으면요. 그래서 칼리리누스 랩스 그 다음에 난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은 Y를 눌러주시면은 6 0 5메가 정도 되죠. 그래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치 환경이 이제 두 개가 설치된다고 얘기했잖아요. DVW하고 주시샵이 같은 경우인데 DVW 같은 경우는 이제 PHP 환경이에요. ph p 환경으로 돌아가고요 이 다음에 주시 시작 같은 경우는 노드 환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노드 제이스 아시죠 그래서 요 환경들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패키지들을 미리 좀 많이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에 뭐킹 환경들을 구성을 할때 이제 뭐 이런 두 개의 오픈 소스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은 이게 이런 방법 말고 수동으로 한번 여러분들 설치하시기를 추천 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웹 서비스들을 이제. 그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들을 이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PHP 환경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뭐 HTML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Node.js 같은 뷰점 JS나 이런 환경들을 구성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이제 좀 편하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테스트 환경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강의 강사 입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은 해보시라 공부할 때는 근데 우리는 편하게 한번 어, 칼리 뉴스에서 편하라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 설치하고 난뒤에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다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냐. 항상 이제 수도 그 다음에 동작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건데 DVWAB라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탭탭을 쳐보시면은 d v w 까지 치고 탭탭을 치시면은 d v w 스타트하고 d v w 샵 스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떠요. 어, 그러면 이제 딱 예측하기에는 얘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dvwa 예,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얘가 이렇게 페이지가 동작을 하면서 dvwa 환경이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로컬 호스트에 4 2 0 0 1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포트로는 이제 다른 웹서비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환경을 이걸로 구성이 되는 어있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이 다음에 똑같이 이제 주시샵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주시샵 이는게 있고 주시샵 스탑 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주시샵 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시샵을 실행하면 얘도 4만 2천 포트로 실행을 하는데 뭔가 많이 실행하죠 npm 이라고 하는 걸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 조금 동작을 어, 하면서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혹시나 오류가 발생하면은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예 실행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의 테스트 환경 들을 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해 준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칼리 니눅스를 이제 웹패킹을 이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대상으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컬스트 4 2000과 4 2000 일로 웹 어플리케이션 어널라이즈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패킹 하나씩 하나씩 뭐 책을 보시던 예,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칼리눅스 새로운 버전에서 패키지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